오랜만에 살짝 그어 복귀하는 의미로다가 어 간단하게 그냥 늑대 보스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 지금까지 뭐 드래곤 가보 차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갑발에 대충 껴 입고 이제 슬레이어란 게 살짝 그막 늑대 슬레이어면 이제 늑대를 몇 마리 잡으면 보스가 소환이 되고 걔를 잡으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좀. 높은 티어부터는 방어력을 무시하는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방어력을 포기하고 체력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갑옷을 입는 겁니다. 방어력 스탯이 마이너스 1 0 0만이어지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체력이 크리티컬 데미지만큼 늘어나요. 크리티컬 데미지 1%당 체력이 이제 체력이 50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체력이 1 6 0 0 0이고요 쓸모는 반로 없애고 체력을 늘려가지고 하겠다 이런 느낌인거죠 그동안 뭐 플라워 부브트로스라고 불리는 빨, 빨꽃 빨 빨간꽃이라고 빨간꽃 요거도 샀고요 와이즈가빠랑 AOTD랑 뭐 이런거 해 AOTD 에이... 얘 잡으면 나오거든요 자! 나보죠? 잠시만요 제가 펫을 지금 루테펫을 끼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되죠 자! 죽여볼게요 피가 200만인데 어제 물에서 요런식으로 잡으면 제가 물갈퀴가 아닌데 얘는 겁나 느리기 때문에 진짜 별로 안 맞고 잡을 수 있어요 체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은 이 친구들은 지 따까리들을 소환합니다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근데 얘네는 데미지가 그닥 그 무시할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맞아줘도 문제가 안되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얘를 때려야되는데 다른 애를 때리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아, 좀, 좀 때리자! 좀 때리자! 자, 전화를 걸어볼까요? 자, 오케이. 아, 진짜.